이 칼의 이나감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연마하시면서 이나감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칼 이나감 정리 방법입니다. 이나감은 이 칼날이 충격을 받아 날 끝이 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깨진 날 끝은 재료를 손질할 때 부드럽게 재료를 절단하지 못하고 절미를 떨어뜨리게 되죠. 이렇게 좋지 못한 절미는 예민한 분들은 요리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칼에서 이 나감은 큰이 나감과 작은 이 나감이 있는데요. 우선 작은 이 나감 정동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숫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칼 연마하실 때 숫돌의 길고 넓은 이쪽 면을 가지고 칼을 연마하시는데 이나감 정돈 방법은 이 숫돌의 옆쪽면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칼에 손상된 이나감 부분을 돌 옆쪽면을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숫돌 옆면을 이용해서 알 정리하는 방법은 약간의 이나감 같은 경미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힘을 적게 사용하시면서 가볍게 이나감 부분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큰인나감 정돈 방법입니다 큰이나감 같은 경우는 이 칼에서 많은 부분을 연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연삭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날를 정리하실 땐 칼날 전체를 연마해서 이나감을 한번에 제거해 주시는게 좋고요이 칼라인 전체를 연마해 주시면서 원하시는 라인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런 방식의 연마는 이쪽 날 끝이 빠르게 연삭되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 전체를 연마하도록 하고 다이아몬드 숫돌의 특성상 연마력이 높고 연마량이 많다 보니까 쉽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연삭될 수 있습니다 날 끝을 정리하시면서 자주 확인하실수록 칼날 변형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칼이나감 정돈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에 연마하는 방법 그대로 연마하시면서 이인화감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날 부분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연삭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약간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칼 연마하는 방법 그대로 이 칼의 이 나간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연마하시면서 이 나간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나간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세워서 이나간 부분을 정리 후에 칼날을 다시 만들 때보다 조금은 더이칼 컨디션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연마면이 좁은 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칼 연마면이 넓은 외날 칼 같은 경우는 날끝이 원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두께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나감 정리 방법을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부분을 연삭해야 하는 큰이나감에서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하는 이유는 칼이 숫돌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이나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숫돌 사용량이 많은데요 이때 기존 숫돌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칼이 숫돌을 파고들게 되고 깊게 들어간 날은 원치 않은 연마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돌의 좁은 연마면을 이 칼이 반복적으로 왕복하게 되면서 숫돌이 파이게 됩니다 이렇게 파인 부분 때문에 이 칼을 재연마 하실 때 날이 좋지 못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돌로 기존 숫돌로 이나감을 정리하실 때는 꼭 숫돌의 옆쪽면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